누가 되셨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는데 방금 <웃음> 네 이거 저기 혹시 주변에 이거 요새는 줌 많이 쓰셔갖고 다들 익숙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줌을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이제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소국이 예비신 학생들 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에 예비나생들 부모님도 저희들이 뭐 특별히 어떻게 뭘 이렇게, 뭐 물론 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데 이제 평소에 조금 뭔가 이렇게 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분과장님들하고도 뭐 마찬가지로 연수나 뭐 피정이 있었던 거그 이외에는 뭔가가 좀 우리가 너무 좀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주 좀 만나야 될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이제, 이제 하게 됐고, 또, 뭐, 아무튼 중요한 그, 중요한 목표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소국 직원들 세 번, 수녀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또 그리고 선생님 한분 해갖고, 우리 성소국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오늘은 목적과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우리의 이 중요한 목표는 이제 이 부분은까지는 안 다뤘는데, 성소 분과장님들과 분과위원들과 이제 예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소의 동반자다. 동반자로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의식을,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지난 4월 21일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어떤, 그러나 이제, 이제, 지난번에는 성소 주일 담화문 갖고 했고, 오늘은 저희가 미리 이제 참, 이거 준비해 오셨죠? 예, 이따가 공유, 화면 공유 해드리긴 할 건데, 뭐 그거 보셔도 되고, 예, 그거 같이 읽고 제가 조금 이제 해설처럼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나눔도 할수 있으면 훨씬 풍요로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돼서,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바치고, 제가 오늘 복음을 좀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처음 지난번엔 말고 이번에 이제 또 처음 오신 분들 다들 이제 환영하고 예, 이렇게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또 아마 또뭐 여러가지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오셔갖고 피곤한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이 네,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먼저 잘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아, 너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하자. 하다 한다고 해놓고 해야 그죠? 뭔가 뭐 조금 계획이 너무 뭐 이렇게 뭐야 커리큘럼이 쫙 있지 않아서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만날 수, 만나는 게 중요하다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이렇게 지난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 이렇게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계속 요한복음 이잖아요 부활 이후로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부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듣는다는 게 조금 새롭게 이번에는 이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 우리를 위한 그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었다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자라났던 것 같고 그래서 부활의 그 눈으로 예 이게 이제 예 우리는 우리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신약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지금 오늘 들은 이, 이 상황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좀 이따가 잡혀서 죽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는 있지만 그런 건지 뭔지 뭔가 예수님 나는 곧뭐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진짜 잡힌다는 얘기인지 뭐 아직 이제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예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잠시 뒤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가 어디 가신다 잠깐 떠난다는 얘기인가 제자들은막 헷갈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가 뭔지 알잖아요 아 잠시 뒤에 이제 당시 순환이 닥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이제 음, 나인 너희와 이제 잠시 뒤에 너희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 그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부활의 얘기구나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부활 이후에 사는 부활의 사람들 이거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해석하기가 너무 이게 무슨 아그 이야기인지를 이제 해석하기가 훨씬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부활의 눈으로 아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해석을 이제 우리는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특권이자 그런 어떤 어떤 어떤 면에서는 그 책임도 우리 굉장히 있다고도 말하시고 부르심 예, 신약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 부활 이전에 뭐 사담로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불렸다는 게 우리의 소명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마치 그 부활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예,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다면 우리의 성서를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진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를 주는 삶, 우리를 내어주는 그 기쁜 죽음의 삶을 이제 기꺼이 사는 거죠. 그게 죽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활할 거라는 걸 아니까, 믿으니까. 그런, 거, 그런 것이 우리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그그 그 마음으로 부활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갖고 계속 사는 이제 그 연습들이 필요한 그런 눈으로 이제 나를 보고 또 하루를 보고 이제 내가 부활이 정말 예수님 이루어 주신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그 그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다독이고 채우고 그때 이게 뭐 부활이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되게 확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오늘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이제 생기게 되고,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오늘 그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뭐, 계속 좋은 얘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말해나, 거기는 너희들이 머무를 곳이 많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설명해주고 싶고, 더 많이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직은 감당하지 못할 때인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도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 여정이라고요 여정 아직 못 깨달았다고 해서 그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머무르고 이게 뭐냐 부활이라는 게 진짜 뭐냐 내 삶에 이게 뭐냐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부활이 내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에요 아직 그것을 예. 이렇게 다 깨달았지 못할지라도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정, 신앙은 여정이라는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내,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깊고 뭐 나눔할 때 보니까 막 되게 막 뭔가 진심이 돈독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자기를 위축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정이고 이거는 이제 막 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이런 물음들 안에 우리가 머무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스며들어서 서서히 서서히 그냥 예수님이 가르침, 그냥 교회, 교리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나의 것, 그죠? 나를 채우고, 그래서 내 고백으로,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모임하는 것도 역시 그 여정에 또 저기, 같은 여정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동반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그, 그런 어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당신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성령을,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진리의 영이 이제 성령 강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이렇게 오면 너희가 이제 내가 한 말들을 이제 그게 막 무슨 꼬인 실탈의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이제 받고 나서 성령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정말 나의 것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박차고 나가잖아요. 다. 순교하러, 다 순교하러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미리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정 중에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뭐 이렇게 긴 여정이 될것 같아요. 제가 성소국에 있는 한 특별한 게 없는 한 예,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 모임을 이라도 해서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갈 예정이니까 너무, 뭐, 긴 여정이 될 거니까, 예, 예, 전에 태양 속, 담에 그죠? 빨리 달리는 말은, 오래 가지 못한다, 멀리 가지 못한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그냥 뚜벅뚜벅 우리가 갈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오고 우리 준비한 내용 갖고, 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예.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걸로 생각하고 지난번처럼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해설처럼 붙이고 제가 붙이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질문 이제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네. 끝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텐데 조금 질문을 미리 어 연관이 다 되는 거라 조금 미리 드려야 나 있다가 더 생각 하고 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갖고 이거 읽어보면 이따가 하실 얘기들이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나의 신앙생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뭐 이겨냈는지 등등 아니면 뭐 여전히 어렵다라고 해도 괜찮고 그런 어떤 코로나 시대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나눌 그 질문을 하나 던지겠고 또한 가지는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두 개가 아무튼 두 번째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인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나누는 시간도 이렇게 마이크를 열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제가 지목하는 분들에게 <웃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그 칼럼인데, 이게 가톨릭 신문에 작년에 실렸던 것 같아요. 그, 그때 제가 다는 아닌데, 이제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있어서, 그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으니까, 이제 그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윌리엄 그림이라는 메리놀 그 선교회거든요. 그 미국에서 한번 시작된 선교가, 선교회일 거예요. 그 선교회 신부님이시고,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아요. 100%는 아닌데 거의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윌리엄 그림이라는 그 신부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네,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가? 그렇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가? 그렇다. 교회 다닌 사람들, 그죠? 여기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그러나 교회 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 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게 이 신부님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주 큰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교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본당. 그 본당에 내가 다닌다, 갔다,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라는 얘기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교회 가고,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뭐, 주의를 지키고 뭐, 뭐 하는 거, 성당에 내가 가는 거, 그 가는 행위만으로, 가고 오고 하는 그 행위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 교회에 갔다는 그 행위. 내가 오늘도 매임사를 다녔고, 뭐, 저기, 주의를 지켰고, 대축기를안 빠졌고, 그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 그,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훨씬 더 넓은 넓은 차원의 것이다.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뭐할 역할 중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거 자, 그것을 다한 것으로 그리스도인 백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을 다예 이렇게 내가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입니다. 차고 안에 있다고 내가 자전차가 아니, 아니듯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아주 요즘 말로 하면은 뼈 때리는 얘기죠. 예, 뼈 때리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내가 소속돼 있고 나는 뭐, 판공 때 되면 판공성사 보고, 뭐 교무금 내고 뭐, 이거, 이거, 저러고, 다 한다고, 예 정말로 온전한 의미에서,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 뭐, 라는 얘기예요. 이 신부님의 얘기가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신부님의 그 말씀이, 이 신부님의 생각이니까, 이것은,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 예, 받아들이고, 뭐, 그건 자체적으로 다들 걸러서 잘 흡수할 건 흡수하시고, 또, 이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분의 얘기를 뭐뭐교회 공식적인 뭐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예, 그다음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지금 예, 이 작년이니까 작년은 더 그랬죠. 지금 그래도 조금 20% 뭐 우리 우리 우리 대전교 같은 경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분당을 그래도 주의를 이다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작년에 아주 우리도 못했을 때를 좀 떠올리면 더 조금 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간다는 것의 의미와 교회라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게 된다. 예,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그 코로나 작년에 떠올려보세요. 그 그때 우리 삶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나에게 그 동안에 무슨 의미였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였지? 나는 그런 질문하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하고 우리가 뭐 마주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분들 있고 또안한 아닌 분도 있고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이렇게 어렵다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 그죠? 우리 삶에서 코로나는 우리 삶 안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 우리를 멈추게 했으니까, 우리를 머무르게 했고, 멈추게 했고, 그 동안에 하던 일들을 가장 우리가 신앙이면 인 그래도 주일에 미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까지 못해 못하게 돼 버렸었잖아요. 그때 그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지? 그 동안에 내가 왜 다녔지? 지금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성당에 갈수 없는 이 상황에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이지? 왜 내가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지? 왜 하느님과 멀어지고 있지? 등등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은 뭔가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게 된이 이 순간 교회라는 그 공간에 가지 못하는 이 순간 나는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나의 신앙도 없어진 것인가 이런 아주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진 것이죠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너무 이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벌써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하니까 이런 본질적인 무름이 약해졌어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신부님들도 미사를 뭐안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서로 뭐 연락하거나 어떻게 만날길이 어떻게든 있으면 만나서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떤 신부님들은 우리 저도 이제 영성 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부님들 모임 할때 신부님들이 아이난사죄지에 되게 지금 큰 위기가 온것 같다고 난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신부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예,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조금 안타까운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직 그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사라져버리고, 이제 조금 너무, 그냥 여기에 적응해서 또 막, 이제 살아가기려고 하는 게 너무 좀, 너무 급하지 않는가. 적응해 사는 것이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적응에 살면, 살려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나, 이더 의미를 더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직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벌써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어,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약해졌고 아 그럼 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5인 이상 못 모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만 되게 이쪽으로만 자꾸 적응 벌써 적응으로 이렇게만 너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그래요 그리고 아 그것까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은 주일 아침 늦잠을 자도 된다는 것에 느긋할 수도 있고, 그 <웃음> 이제 코로나 때 미사 못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미사 안 가도 되니까 그게 오히려 <웃음> 느긋한 거예요. 여유 있어. 어 주일에 <웃음> 미사를 안 가는 게, 아 어, 나는 이 본당에서 이게 재미난 일인데 그 목천에 있었을 때 이제 제가 목천 성당 여기 오기 전에 있었는데 저희 본당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약간의 그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당에서 제가 본당에 가서 2년째 그리고 3년째 때뭘 했냐면 안식월을 했어요. 안식월. 진짜 본당에서 미사 외에 아무것도 우리 멈춰봅시다. 멈춰봅시다. 우리 행위를 다 걷어내 봅시다. 그러면 진짜 하느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제 의도는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하 우리가 행위하는 것이 우리의 곧 신앙이라는 어떤 생각 안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뭐 그것이 음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내 행위가 곧 신앙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의심이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멈추면 그동안 내가 분과장이고 뭐고 뭐고 뭐고 뭐 성가 되고 뭐고 다 멈춰보면 분명히 분명히 저기 자기가 하느님하고 관계를 보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했어요 두달 동안 진짜 미사만 했어요 뭐 주성도 없었고 성가도 없었고 뭐 주일학교 뭐뭐 아무튼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성가대 하셨던 한 형제님이셨는데 20년 동안 교정미사를 빠진 적이 없대요. 왜냐면 성가대 했으니까 자기는 성가대. 네, 그런데 이 안식월 때문에 성가대가, 성가대도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행사에 저는 오랜만에 참석해서 좋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죠? 뭐 조금 생각거리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주일 아침에 성당 안 가니까 늦잠을 자도 된다는 것에 느긋할 수도 있었을 테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 갈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예, 안타깝다.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에 성당에 가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미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안타깝지만 부활도 같이 우리가 성야도 못했고 대주기도못 맞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이제 받아들인 분도 있고 아, 이건 내 신앙 때문에 네, 내 신앙 때문에 어쩌면 내가 성당에 다닌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 그것으로 예, 그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나 이런 걸로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개신교 쪽에서 많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진짜 뭐, 뭐 그러니까 너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코로나 걸리고 안지, 걸려서 이제 뭐 피해 사회에 피해 주고 이웃들에게 피해 주는 것은 이게 가짜, 가짜, 하느님의 계명을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이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냥 내 신앙이지. 나와 하느님. 내가 가서 예배하고 그분에게 뭐 하는 거. 뭐, 이, 이, 이거 이, 굉장히 잘 왜곡된 신앙, 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갈수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 하며 어떻게든 공공 종교 행사 금지의 벽을 뚫어버려 고시도한아가 얘기한 대로 <웃음> 그죠막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정말 이거 안 된다고 진짜 우리 위기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막 몰래 모였다가 또막 거기서 또막 확진 내고 막 그런 일이 많았죠 심지어 그러한 시도를 자신의 권리로 신앙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정부나 종교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일도 들 있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교회에 가는 이유도 다양할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만큼 교회에 우리가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 갔던 이유들, 여러분들이 갔던 이유들을 떠올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갔던 이유가 뭔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이분이 신부님이 이제 나눠주는데 우리 대부분에게 교회에 가는 것은 그저 주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을지 모른다. 그런 반복 어쩌면 너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갔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 안 가는 게 이상하니까 안 가는 게 어쩌면 좀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급한 게 아니고. 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대신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교회에 가고, 예, 네, 그죠? 뭔가 벌 받지 않을까. 예, 네, 뭐, 이거 한 주의를 지키려는 계명인데십0개명이 있는 건데, 뭔가 내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음, 벌 받지 않을까 하는 의무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죠. 죄책감 같은 것과 연관도 될수 있고, 예, 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성당에 가니까 천연 성치하고또 아이들이 뭐 주일 학교하고 뭐 등등.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강론을 들으러 교회에 가기도 하겠고 영적인 뭐 양식을 강론을 통해서 미사 안에서 또기회해서갈 수도 있겠고 또 크게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 성가를 부를 수 있어서 교회 가고 교회에 어떤 성가가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뭐 의미가 있고 뭐 그래서 갈 수도 있겠고 성체를 모시러 교회에 가고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친구들, 교회 가면 나와 이제 같이 지내는 뭐 친한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만나러 교회 그런 이유로 가기도 하고 또 연인이나 배우자가 함께 가자고 해서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또 교회 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을 이웃에게 선포하거나 다른 신자들에게 의스대로 교회 가기도 하고 어쩌면 내 신앙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난 성당 다니는 사람이뭐 약간 그런 음. 차원에서 갈 수도 있었겠고 사회적 기대의 부응화로 교회에 가기도 하고 뭐 종교 전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천주교 다닌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그래도 천주교 조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기대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응원하러 교회 가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가 가고 그죠 우리 신앙을 국권이하러 교회에 가고 신앙을 튼튼히 하러 우리 신앙을 기념하러 뭐 기념제사 미사 우리 신앙을 기억하고 기념하러 교회에 가고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러 교회에 가고 신앙을 좀더 깊이하게 깊게 하기 위해 교회에 가고 교회 가고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 예 네. 이런저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아, 네.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우리는 교회 에 갔었다 간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재미난 어떤 제안을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볼 때, 이제 영어, 이제 미국 신부입니까? 나는 교회에 간다. I go to church. 뭐 이렇게 되겠죠? 나는 교회에 간다는 문장의 대명사 주어는 나는 주어와 동사 간다. 와전치사구 그죠? 교회에 to church. 이렇게 구성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법으로 조금 장난을 쳐보면 뭘알수 있을까? 문법으로 장난을 좀 쳐보자. 뭐라고 하냐면, I go to church인데, 이제 church, to church, y 거 u 장소 이제 전치사 r c h you go to c h r c h 이 to 다음에는 보통 you 뭐 to, 뭐 to go 뭐, 뭐, to c 뭐 뭐, 뭐, 뭐, 뭐 뭐, 그러니까 이 u r c h you go to c h to c go to c go to to l o to c h to c 요 to c o to church, to c h u to church, to c h u 그런 그런 문법이 아니라 to church, 교회를 한다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동사로 여기 church를 되게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시도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이분 얘기보다는 to church, 교회하다로 바꾸면 어떤가. 동사로 바꾸자. 그러니까 나는 교회한다. 너는 교회한다. 우리는 교회한다. 교회... 라는 용어를 장소로의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강하잖아요. 교회, 성당, 뭐 이런 게. 근데 이거를 그 동사로 교회 한다라고 한번 우리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한 건물에 가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든 교회하기 위해서 갈수 있다 이거예요. 본당이라는 곳 공동 그 성당 우리 본당 우리 성당이라는 곳에 가야만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살수 있는 예, 신앙 신앙 행위를 할수 있는 곳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예, 우리가 할수 있는 할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교회 할수 있다 예, 이렇게 확장하자는 얘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우리들 다들 살고 있잖아요 집에, 집에서 가정 교회뭐 이렇게 우리가 말도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다 우리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이지만 아무튼 이분이 더 이것을 더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교회한다. 네. 세상 모든 것이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교회 교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코로나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이렇게 교회의 확장. 그 동안에 모여서 만이 뭐가 됐는데 됐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더확 이제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이유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미사 어디서 했어요? 성당에서 했어요? <웃음> 예수님이 예수님이 미사했던 곳은 다락방, 그죠 예수님이 미사했던 곳, 사람들을 설교했던 곳, 회당에서도 물론 했지만 회당에서 했지만 예수님이 설교 주로 설교 어디 했어요? 산에서, 들에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저 언덕에서 저 낭떠러지 뭐 그런 곳 그런 곳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신앙 행위를 했던 예수님이 신앙 생활을 했던 모든 곳이에요. 우리 그런 확장들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재촉하는 일이 됐던 것 같아요. 거짓 세상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세상 모든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살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달락이 거짓 세상 앞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 교회하는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이 불의에 가득 차 있고 예 그런 곳에 정의를 내가 외칠 때 진리를 거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교회하는 것이다. 그냥 앉아서 미사를 듣고 참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하는 사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그런 차원도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건설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건설이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이웃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정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는 것이죠 뭐. 예, 음, 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을 내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할 때, 그때 우리는 교회할 수 있다. 예, 이웃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교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격리의 시대에,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이다. 예, 카이저 거리라는 거, 뭐, 우리, 이제, 새로운 용어로 이제 나타났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 봉사라는 것도, 되게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됐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가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차원으로 뭔가 내 시간을 내가 가진 걸 나눠 준다든지 내 노력 봉사를 해서 뭐 청소를 해 준다든지 빨래를 해 준다든지 뭐 청소, 그런 것들 그런 차원의 봉사만을 생각했는데 아, 봉사라는 게저 사람 저 우리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그 우리 나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네. 그래 성당에 가지 않는 것도 봉사할 수 있다는 차원이에요.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차원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봉사라고 하면 내가 막 뭔가 막 행위하는 것에 그런 차원에만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머무르는 것도 봉사가 될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가고 싶지만 세상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머무르는 것도 새로운 차원의 봉사죠. 우리 다 봉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성당에 나가지 못한 게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 내 신앙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자꾸 흐트러지는 차원으로만 우리가 자꾸 어렵고 그 차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차원이 우리는 세상에 봉사하고 있었던 차원도 있었던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우리가 교회하는 최선의 길은 모이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이제, 이제 코로나 이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코로나 아직 한창일 때 이제 얘기잖아요. 이제 교회 하는 최선의 길, 우리가 신앙을 사는, 예,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최선의 길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 그죠? 다른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언어학적으로 볼때 교회는 궁극적인 교회라는 언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뭐 이런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이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사는, 교회하는, 신앙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모이지 않았,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그 차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큰큰 큰 우리의 희생과 거기에 우리의 봉사가 세상에 대한 봉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튼 우리 가톨릭 신앙은 이래서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하기 위해 꼭 미사를 드리러 모일 필요는 이제 없다. 음, 뭐 이건 요분의, 요분의 이제 조금 새로운, 이분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교가 박해봤던 17에서 19세기에 일본에는 사제도 성당도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였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며 후손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회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건물 없었다, 사제도 없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그죠, 한국교회도? 그러나, 막 그들이 막, 열이에 차서 막, 예, 막, 그, 그, 오직 하면, 물론 잘못 오해했지만, 예, 자기가 세례도 주고 막, <웃음> 그렇게, 그런, 그죠? 정말 뜨거웠지 않았겠는가, 그 초창기에 그 교회는, 사제도 없고, 성당도 건물도 없어서, 그랬던 때이지만, 기도했고 하느님께 더 뜨거웠고 막그 자기의 그 양반이라는 거뭐그 지금 자기의 지위를 막다 그죠? 그걸 막 유배 가면서도 그 포기하지 않고 갈 만큼의 막 그런 뜨거움들 정말 교회했지 않는가? 그들의 뜨거움이 교회 에 지금 건물도 있고 사제도 있고 넘쳐나고 지금 아직 현재 지금까지는 많잖아요 사제가 우리 교구에도 그리고 성당도 많고 뭐좀 오분 거리도 있고 요새는 막 하도 이제 가까우니까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들만큼 신앙하고 있는가 교회하고 있는가? 이렇게 조건은 너무나 좋은데.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당도 사제도 미사도 없던 그 300년을 일본 그리스도의 황금기라고 말한다. 오히려 신앙은 더 아주 생생했다는 얘기겠죠. 일본에 있는 우리 성직자들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에 있는 저도 묵상해야 할 부분이다. 그죠? 우리 우리들이 진짜 어쩌면 우리, 진짜 저는 책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제들, 저도 사제지만, 사제로서 정말 모아서, 모아서 여기에 집중시키는 어떤, 그것을 신앙생활에 본당 운영, 본당의 어떤 가장 큰그첫 번째 과제처럼 우리가 뭐, 뭔가 사먹을 그걸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여기 안에서 많은 신자들을 모, 모 오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북적대는 거, 그 본당이 막, 뭐, 뭔가 막 이루어지고 꿈틀대고 사람도 많고. 이런 행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걸 못하게 됐, 됐을 때 뭐냐 이거죠. 못하게 됐어도 진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뜨겁게 남아 해서 못 왔지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본당 만인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저기, 뭔가 뜨겁게, 이렇게 살, 살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살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자분들을 도와드렸었는가. 이게 사제들에게 많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좀, 좀, 좀 세게 얘기하자면, 사제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을 양성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래 그래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로마 교구를 포함한 신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구를 포함해서 여러 교구와 본당에서는 회중 없이 드리는 미사를 실시간 중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죠? 예, 네. 실시간 중계 얼마나 많이 지금 유튜브로 지금도 하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백성의 활동인 전례를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참여 관람행사로 바꾼다. 이분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그 그,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또또 또 어쩌면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신부님들의 의도는 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여기서 위안을 얻고 가서 예, 또 이렇게 신앙인답게 살수 있게 하는 게그목적이겠지만 어쩌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 난 유튜브로 미사했어. 이제 할거다 했다. <웃음> 어쩌면 또또 또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인, 그냥 아주 또미사 그 내가 한 미사를 꼭 참여해야 되고 유튜브를 보고 보면, 이제, 예, 이제 뭐 이렇게 할거다한 통과, 음, 뭐, 뭐, 이런 차원으로 또 자, 자칫, 자칫 그렇게 관람하는 신앙으로, 아까 박 위에는 반대잖아요. 교회 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 하는, 신앙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다. 거기에 또 이제 자칫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 미사가 대화 그저 그죠? 이제 대화가 아니었잖아요. 그 동안에 미사는 혼자 신부님이 라틴어로 혼자 벽보고 했던 그게 이제 돌아서서 이제 대화 미사가 도입됐잖아요. 1922년 이후 계속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안사제와 영과 함께 뭐, 뭐 이렇게 예.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의 오랜 전통에 근거했다고 보았던 공동 활동으로서의 전례 개혁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렸다. 맛그것만 예. 쳐다보고 할걸다 했다고 하는 그그 그 차원 안에 있다면 교. 그, 전례라는 거, 미사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사는, 예, 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를 사는 게 미사인데, 어, 미사에 왔다는 것으로 미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 그걸 보는 것으로 또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큰 오산이다. 우리, 그, 그 미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미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안에서 되는 거, 그것이 자칫 보는 신앙으로 그냥 참 이렇게 구경하는 신앙 차원으로 굳힐 위험성도 있다. 미사를 위해 십자가 지붕 아래 안에 모이는 것이 교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릴 때다. 미사가 이분의 사고 안에서는 꼭 그... 그 안에서 네. 뭐 그것만 그 차원만 미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 차원만 이 미사가 네. 아니다 더 넓다 네. 이 21세기에 어쩌면 뭐 2차원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의 이런 어떤 논리나 생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 아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미사를 안간게미사한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대단히 새롭죠? 미사에 내가 가지 않은 게 세상을 위해서 봉사한 진짜 미사 의미를 살는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새로운 확장이죠. 이런 좀 우리 좀좀 이런 확장도 좀 되면 좋겠어요. 이 21세기에 우리에게는 모일 수 있는 훨씬 더,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예, 네. 이분이 반전이 있어요. 21세기에 이제 뭐 이건 지금 이제 한일년 지나니까 크게 크게 막 반전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훨씬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단지 창의력이 부족할 뿐이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해요. 전 세계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 도구들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그죠? 지금 우리 우리가 중으로 지금 이 상상도 안 했던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초반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야만 우리 모일 수 있었고 모여야만 강의도 되고 모여야만 교육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모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새로운 차원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당과 교구들도 그런 기술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묵상을 나눌 수 있게 함께 모이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거는 이제 작년 얘기니까 지금 벌써 많이 이렇게 우리 줌 활용하고 있고, 본당에서도 뭐 줌으로 사목회 하는 본당도 있고, 되게 줌으로 하는데 되게 괜찮대요. 생각보다. 저도 본당있을때 저희는 이제 안 했다가 할수 있을 때 했었는데, 이제 줌으로 하지는 못했고, 근데 줌으로 사목회 했는데 굉장히 괜찮다는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본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목회가 멈췄다면, 그럼 줌으로 한번 해보자고 건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줌으로 사무케가안 돼요? 그죠? 안될 이유가 있나? 안될 이유, 타당한 이유가 이유를 대라고 좀 혹시 분당 회장님이나 분당 시민이 얘기하거든 왜안 됩니까? 가지고 제가 시켰다고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 부분에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본당에 이제 1월달에 여기 왔잖아요 성소국에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세달 조금 넘었는데 여기 와서 저는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저는 본당을 떠났기 때문에 아 이제 아유 본당 신자도 없고 예신들하고 뭐 이렇게 지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비학생 물론 이제 젊은이 있죠. 어린 중고등학생들 있죠. 본당 못지않아요. 그 다음에 성소 분과장님들, 분과위원분들 있죠. 예비신학생 부모님들 있죠. 다 있어요. 신자분들 있을 만한 분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본당 신부 성소국장 같은 성소국 우리 본당 이름은 성소국이다. 성소국이고 여러분들이 저희 본당 신자고 저는 저는 하나의 본당에 매이지도 않고 우리 교구의 모든 본당이 내 본당이고. 그리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또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 이 우리가 읽은 이 내용하고 너무 연결이 많이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 건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네, 건물 없이 모였어요 지금 이거 교회예요 우리 지금 이 얘기하고 딱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냐, 좋은 게 뭐냐면 본당에 있을 때는 신부님 뭐 고장 났어요 뭐 고쳐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죠? 그리고, 그리고 저도, 아, 왜 이렇게 저기, 뭐, 뭐, 주일에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성당?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교목은 그백밖에안 내요? 왜보건은그백밖안 내요? 여러분들에게 부를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저는 사목, 진짜 영적인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영적인 일만 하면 되고, 영성적인 일, 신앙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사목, 영혼을 돌보는 일만 하면 돼. 왜, 건물 없어.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조금 본당을 떠났다는 그리고 제가 바랬던 어떤 사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컸으나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또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사목이 열리는 게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와좀 거기서 다시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아그 무너지지 않은 성당이에요 지금 우리 성당은 우리,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도 않고 형태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웃음>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함께 성가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성가 부를 수 있어요 본당에서 성가 안 부르, 아직도 안 부르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가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 혼자씩 계세요 지금 성가 부르라고 하면 우리 다 부를 수 있어요 손가 부를 수 있어요. 이따 끝날 때태장성과 같이 불러요. 예. 이제 이거 오늘 진짜 모임 끝나면 태장성과 같이 부를 거예요. 예. 송가 부를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개 계치 치 마시고 혼자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구경경, 구경꾼처럼 앉아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 오히려 더 오히려 우리는 우리는 더 이렇게 예. 이 이런 이런 모임 안에서 왜냐면사목회가 아까 주을 그 했을 때왜좋았아하냐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목회 가서도 이제 주로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냥 듣는 분들은 들어야 되는데 줌으로 하니까 이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얘기할 수 없고 누가 혼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지금도 이렇게 열어줘야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다 발언을 아주 다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앉아있고 난 듣기만 한 사람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진짜 내 생각을 말할 공평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다는 얘기 기 때문에 그사키기가 되게 좋았다 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경 분처럼 앉아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갈수 있다. 이분이 딱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차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모인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그걸 바그 도구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답죠? 예. 네. 하면 이제. 지를 하고 네네 예. 이렇게 잘 들으셨나요? 예.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웃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했던 그두 가지 중에 뭐 하나를 해도 되고 뭐이 뭐 섞어서 말씀하셔도 되고 이제 코로나의 시대에 나는 신앙사를 어떻게 했는가 코로나를 어떻게 맞이했고 어떤, 어떤 경험들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고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이걸 하시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이 코로나라는 코로나 1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지금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나눌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죠 몰라. 마이크, 마이크. 네. 그래서 예 제가 아 여기 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누가 먼저 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자기는 꼭 나누고 싶다 하, 하실 분 있으면 자발적으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 뭐 정답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 생각하는 게 예, 뭐 그게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목을 제가 마이크를 예, 이렇게 요청 제가 좀 요청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당황하지 마시고 저기 예, 우리 분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탐방동성당 정지혜 예, 우리 분과장님이시죠 마이크 해제하시고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탐방성장 소속 과장 정지 카타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웃음> 아, 저는 어성당 활동을 하면서 그런 뭘까 우리 신앙이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보면 매년 똑같은 어떤 이렇게 활동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어떤 항상 하는 사람들이 또그 일을 해요 항상 이렇게 성당에서 주로 홍보하는 신분들이 이 일도 많고 저 일도 많고 하면서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들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성당 안에서 잔치를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지는 않나 이런 항상 여기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정말 하느님이 바라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런 의문점들이 사실 이렇게 서운활동하면서 많이 그런 의문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어,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 이로라 시대 통해사장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아까 신부님 멈춤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는 게 항상 어떤 습관처럼 탈산에 젖어가지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왜 그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성찰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행동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활동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주객전도처럼 정말 하느님을,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하는걸 잊어버리게 되는 는우도 많아요. 그도 많아요. 서 사실 저서도실저활동도면활서하면서에서 음뭐그 여러 가에서여일 가지 힘런일통해서 뭐 오히려 하서 오히려 하까도보다보다는 조금 뭔가 제안에뭘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조스스스로에게 좀 조용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활동들이 진짜 너무 교회라는 어떤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라는 공간을 뛰어넘 뛰어넘는 성전을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웃음> 감사합니다. 좋은 나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죠? 예, 아주 뭐 중요한 말씀 그 그러니까 많이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분과장님들 뭐더 특히 더 그러실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열심하다고 음, 히 이제 보여지는 분들은 계속 이제 뭔가 교회에서 이런 직책들이나 책임들이 주어지게 되고 자꾸 이제 진짜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적인 내적인 우리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채울 이제 수 먼저 이렇게 잘 채우지 못하면 굉장히 굉장히 진짜 껍데기만 남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한 억울한 신앙 생활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머무름, 멈춤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 이제 주일복음이죠그죠그죠 그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그죠?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거 진짜 우리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진짜 우리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씨름해야 돼요. 그거 진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길래 예수님 거기 그렇게 계셔요, 저 십자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 그 사랑, 그게 우리가, 우리가 <웃음> 공사하고 성당에 가고 그 모든 조제의 예, 예, 이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좀 머무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 그때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분과장님들 같은 분들은 예, 조금 더, 더, 그리고 예비신학생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예, 우리 이제 더 하느님 안에 깊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 자꾸 이제 역, 역할, 행위에 굉장히 이렇게, 예, 이렇게 휩쓸리고 그걸로 힘들어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화면이 갑자기 또 노트북 화면으로 바뀌었네요. 정신을 못 차리네. 이렇게. 네, 또 혹시 개, 자발적으로 나누실 분 있으시면,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딱 열어드리고,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있으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당진성당. 예. 예. 음소거하고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네, 저는 저희 성당이 예전에는 그냥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지니까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그그 스티커를 붙이해서 예, 띄엄띄엄 앉는데 저는 그분들이 봉사하신 분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 스티커를 띄엄띄엄 앉아서 미사 시간에 나눠서 와야 되는 음. 신자들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고 하느님과 음. 함께 하고 싶어서 성당이 이렇게 원래 아침에 오던 사람도 자기 의그 행동을 수정해 가지고 저녁 미사도오고 청소년 미사도 오고 청년 어린이 미사도 오고 나눠서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제가 또 친정이 서울에서 서울에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한 줄에 두 명만 앉더라고요 어. 근데 두 명만 앉는데도 다 그렇게 어떻게 쓰는지 와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천주를 신다가 괜히 이런 힘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음. 굉장히 역설적으로 신앙심이 깊다 그냥 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름에도 끈을 놓지 않고 음. 진짜 성실성을 보여주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되게 아름답게 보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저기 신앙에 그죠? 우리 진짜 천주교 신자분들은 진짜 너무 마음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뭐뭐큰그 뭐, 뭐그 저기도 없었던 것 같고 만, 물론 좀 어려움들이 있은분당이 있었지만 이제 크게 뭐 이슈가 돼서 사고친 음, 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본당에서 저희도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본당에 있을 때.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할머니셨는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재밌었다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확진되셨는데 <웃음> 그분이 전화하셔갖고 아 신부님 어떻게 해요 저기 코로나 확진됐어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 얘기가 저는 깜짝 놀랬죠 뭐라고 하셨냐면 신부님 제가 간데라고석당밖에 없어요 <웃음>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다 이거 <웃음> 그랬는데 회관도 안 가고 제가 요새 회관도 안 가고 어디다 가고 아무 데도 가고 자식들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갖고 이거 워굴에서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사같이 하셨던 분들 다 검사 저까지 해서 다 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고 아무튼 그분도 완치되셨고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또 혹시 자발적으로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손을 들고 아니 마이크를 열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안 돼. 네 아니, 저... 누구세요? 아 복수동 자매님이시네요. 네. 네한 말씀하세요. 네 복수동 성당 정상례 요한 엄마 남영숙 요세피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코로나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아... 일접 접촉 차여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했거든요. 아하. 어하... 네 네. 그래서. 평소에 제약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제약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뭐 성당을 네. 다니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 친구들을 만나는 것,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 저희, 저에게 이렇게 코로나에 대, 코로나로 에코나로 인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 잠깐만요. 예. 네. 뭔가 이상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약간 뭐가 이상해졌어요. 아, 어, 이거 왜 이래? 그죠?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래서 이게 왜 이러냐.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아하, 문제가 생겼다. 안 보이죠? 소리 는 들리시죠? 소리 들안 소리 들리소들 소리 들시들려시잠소시만소 소리 들립니다 예. 왜 이러나 뭐죠 소리 들 아이 뭐야. 야. 되냐, 안 되냐, 안 되네. 아이고, 안 아하. 이거 참. 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있으면, 일단, 뭐, 저기, 소리는 들리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헤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딱 지금 해야 되겠다 저기 해야 되겠네요 저기 우리, 저기 우리 목천 성당 제가 있었던 성당 <웃음> 오늘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수부의 옆모습 네. 네. 보여요 네아 그래요? 아저거저거좀 네. 이상해요 네. 아무튼 어... 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음, 전, 전처럼 이렇게 매일 미사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사실 그러니까 횟수는 음. 많이 줄었지만 성당에 나가서 미사하고 하는 그런 횟수는 많이 줄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조금 더 굳이 달라졌다고 말하라고 하면 좀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건물을 떠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음, 말할 있어. 수 있을 거고 뭐, 우리가 비사를 뭐, 어, 더못 간다고 해서 하느님 운총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예상해서 하느님을 그,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웃음> 어, 사람들을 좀더 그리워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또 교류를 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게 뭐 굳이 우리 신앙에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큰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음. 그것이 우리 신앙 자체를 흔들 만큼 그런 큰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요즘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상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들, 뭐, 들 조금씩 하실 말씀이 뭐, 다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하는데, 뭐, 도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그, 아마 다음 모임에는 그 내용이 그거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이제 성소국에 와갖고,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예비신학생, 저도 이제 3개월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기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했죠. 그동안 그래서 좀 방향을 새롭게 조금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만, 뭐 수녀님하고 저하고 요사파 선생님하고 셋이만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왜냐면 우리는 이 성소국은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성소분과 위원분들이 이제 함께 공, 그 우리가 하고자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할 때다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길을 나설 수 있고 더 이렇게 힘이 돼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잡았는지 거의 이제 그림이 이제 뭐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 사업 설명회와 같은, 예, 그래야 자녀들을 믿고, 우리 성서국에좀 예신에 잘 보내주십사. 그리고,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야, 아, 믿음이 가야, 뭐, 신뢰가 돼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그런,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모임 때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좀 짧은 걸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가를 부를 수 있어요 다 거의 혼자 계시니까 태장 성가를 하나 딱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다 켜시고 아까 보니까 뭐 아주 가관이던데 그냥 괜찮아요 네. 그냥 다 이게 왜냐면 소리가 빠르고 느리고 조금씩 뭐 다르는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완성이 되더라고요 노래가 <웃음> <웃음> 그래서 가톨릭 성가 그 찾으, 있으신 분 찾으시고 그 성모성월이니까 성모님 관한 노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 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성모님께 우리의 이 밤을 맡겨드리면서 245쪽 245쪽 네, 추천곡 들어왔습니다. 맑은 하늘 5월은 좋아요 그러면 1절 3절만 보겠습니다 1절 3절 245번 하셨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야 목소리가 나와요 다 묻히기 때문에 누구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니까 염려 마시고 큰 소리로 부르세요 <웃음> 네 마이크 켜시고요 네. 245번. 네, 마이크 켜시고. 자, 같이. 네,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마 <목소리> 쪼부들 굶고 쪼부들 굶어 쪼부들 쪼부들 쪼부들 쪼부들 쪼부 안되는 오지에 계신 분이 있는지 자꾸 늘어 주세요 노래가 <웃음>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로 영광 성 바치고 다음 달 다음 달, 달 모임은 다 다음 주수요일날 네, 2시에 한번 저녁 8시에 한번 만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잘정가세요안녕정가세요정가정가정